중안에 노란색이 용달이고요.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무슨 식당이 있냐면, 보겠어요. 여기 여기 읽어보면 백광와의 아이라는 약간 베트남 어양좀 넣어서 그러니까 늙은 할머니의 치킨이라는 뜻이래요.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여기 식당에 찐이 데리고 와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길 건너편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요거는 새로 생긴 공원 같아요.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요 건물 넘어서가 한강이거든요. 여기 뒤쪽에는, 어, 뭐랄까, 그 맥주 파는 그런 그 되게 대형 그바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정식 요리를 파는 데데 메뉴는 뭐 이래요. 그렇게 전혀 비싸 보이지가 않죠. 뭐 만동, 삼만동, 사만동 정도 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일반 밥에다가 반찬 먹듯이. 금액도 보시면 뭐 대충 만한 뭐 2-3천원? 4천원? 비싸봐요 뭐 영어 메뉴가 없는게 조금 맛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그림 있으니까 그림으로 이거 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면 되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거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아니면 파파고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니까 뭐 그거 보고 주문하면 되죠 뭐. 자, 음료를 시켰는데 이거 패션 프로듀스 래요 와 이거 거의 100%네 100%, %네, 100%. 괜히 먹었네 요반 정도 먹었거든요 아, 예쁘게 나올 때 찍을걸 이거는 치즈이 스킨 음료수. 네, 네, 네. 16? 16? 네. 아, 16,000동이래. 800원이네. 네. 오, 너무 좋은데, 여기? 음식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한 친구가 저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음식을 놓고 있어요. 네, 이거 오징어. 오징어 순대처럼 많이꽉 찼네 와, 이것도 맛있겠다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이름이 묵녀의 탓 묵녀의 탓이래요 묵녀의 탓 와. 오징어 안에다가 다른 고기를 꽉 채운거야 이거는 뭐 많이 유명한 점심채 음. 모닝글로리 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고기 간장 설탕 조림이겠죠 맛있겠다 이거 뭐 충분히 예상되는 맛이긴 한데 음 맛있네 이거 약간 불맛도 좀 들어가 있요 음, 이건 뭐 배추 같은 걸 삶은 건가 두거지 같은 건데 이거를 저기 느엉맘이나 아니면은 이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 비슷하다 한국이랑 먹는 거 이거는 이제 밥다 먹으니까 나오는 디저트래요 베트남 가정식씩 따라 너무 많 들었어요 아무튼 가격이 대략 뭐, 뭐 2만 5천동도 보이고 6만 5천동, 5만 5천동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총 38만 5천동 대략 한, 한 19,000원, 18,000원 정도 나왔네요 가서. 아, 이 집에 또 왔는데, 아, 요건, 요건 또 계란 음식이네. 이것도 맛있겠죠? 계란은 그냥 똑같은 우리나라 계란말이 할때 이렇게 그냥 말지만 않고 펼쳐진 거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위에 파좀 뿌려져 있고 약간 덜, 덜 익혀서 나오나 봐요. 국물 같은 게 보이고요. 네. 와,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이것도 생선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고등어조림 같은 거랑 비슷하겠지, 이것도. 야, 세상에. 음... 와. 요거는 생선국 저기 생선 꼬리 여기 뒤에 있거든요 생선 꼬리도 보이고 이거는 국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네 일단 야채 종류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뭐 고추 같은 것도 들어가고 파인애플도 들어갔어요 와, 파인애플 그 다음에 이건 생선 꼬리고 이건 토마토인가? 얘는 이건 토마토야? <웃음> 지금 다 밥. 어자 이건 토마토도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숙주 같은 것도 있고 생선을 한번 볶아 어떻게 생겼나? 생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마지막 날에 역시 모닝글로리도 어. 빠질 수가 없죠 응. 이 모닝글로리는 베트남말로 라오무래요 라오무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가야지 돼지고기? 잘 알듯이 건 돼지고기고 그다음에 메추리알 이렇게 <목소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먹죠 설탕하고 간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맛있겠네 아무튼 이게 베트남 집밥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집이 밥은 이거 짬뽕고리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와 진짜 오케이 뭐, 먹자 어때 좋아? <목소리> 나중에 와이프 데려와 근데 계란도 맛있어 여기 할머니 식당 또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자 일단 혼자 와서 시켰어요 지금 시간은 한 3시 반 정도 됐고 저도 뭐베트남말을잘 못하지만 일단 단어 공부도 할겸 보시면은 알아두면 편해요 껌 밥이죠 이거 밥 네, 이거 만동이에요 만동 여기 만동 그 다음에 또 시킨 게 뭐냐면 우리 많이 먹는 모닝글로리 있잖아요 네. 모닝글로리가 요거요거 요거. 세 번째 거. 라우몽 사우또 요거래요 요게 25,000동이죠 옆에 보면은 이거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요거 너무 맛있죠 요거 오징어 오징어 안에 가름고기 들어간 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시켰어요 이게 어디 냐면두 번째 줄 요거 목동띠시래요 이게 69,000동이네 7만동 3,500원 정도 그 다음에 음료는 그냥 일반 티를 시켰어요 여기 일반 티보이죠? 짜다라고 요거 5,000동 250만원 지금 나왔네 이거에요 우리나라 뭐 보리차같은거 녹차라고 해야되나? 여긴 좀 특이하네 뭐 맛있네 아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제가 기다리니까 시킨거 3개가 나왔어요 일단은 요거 모닝글로리 25,000원 이거 1250원 되게 싸죠? 위치도 되게 비싼 동네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잘라져 있네? 그 다음에 밥.. 어 밥이 엄청 커 이게 500원이라고? 이 괜찮네 바로 깨는 거 보니까 요리 좀할줄 아시는 분이. 이거 총알 오징어 사이즈 정도 되는데 두 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6마국 정도. 고 다리. 이게어리 소스도 맛있네. 이거 뭐좀모닝글로리 이게 싱거우면 여기다가 찍어 먹으라는 얘기인가? 밥에다 비벼먹으라니, 이거. 아무튼, 뭐, 간, 본인 간에 맞춰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밥하고, 이거 오징어, 가른고기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닝글로 이렇게 시켰는데, 이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밥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커 거의 짬뽕그릇이야. 아, 다 먹었어요, 맛있게. 밥은 양이 너무 많아서 반 정도밖에 없고 그럼 대충하면 얼마야? 아, 한, 한 5,6천원? 네, 그 정도 나올 거야. 일단 계산서를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기 500원, 밥이 저만큼 500원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베트남이 쌀의 고가라고 해도 일단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11만동이 나와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진짜 11만동이 나왔어요 아래 10만 9천 동,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1 1만더니까 우리가 돈으로 한 5,500원? 아 여기 너무 가격도 괜찮고 좋은데 이렇게 다 먹으면 디저트도 줘요 아 여긴 진짜 강력추천 베트남 가정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은꼭 오세요 다나가서 한 끼는 무조건 여기 그러니까 음식이 뭐그렇게막 뭐랄까 뭐 우리 입맛에 안 맞거나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시킨 거에는 없어요 다른 음식도 없더라고요. 전날 왔을 때 봤더니. 아, 무튼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아, 방금 이거 먹었는데 우리나라 단팥죽이랑 똑같네요. 실제로 팥이야 다 팥. 단팥죽. 음, 맛있네 이것도. 잔잔하니. 여기 2층도 있나 봐요. 인기가 좀많으던것 같아요. 어? Come on, Thank you. 일단 운영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다음에 아래에는 주소 같고요. 지점이 4개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4개가 있는 것 같아요.